오디겐지가 로딩 화면에 뜬다. 어니겐지. 어, 왜? 3 2 그래. 이거 8 0 0야 자, waiting for seven players. 됐다. 두, 그 one. 이번 엔난 파란이다. <웃음> 겹치자. 안 된다. 겹치면 효율 떨어진다. 아 여기 갈 거야. 그래? 조금 더 넓은데. 아난그럼 욕. 용... 네. 망공일아이 중국 목소리다. 아 네. 그럼 꺼라 당장. 꺼버려라. 살아. 차단. 사라져라. 사라져. 이 거기 하게, 나 여기 할까? 어차피 몇 명? 음, 그냥 거기 있어라. 야, 저기, 성 있는 데는 왜 이래, 만냐 어, 저기, 아, 저기는 그거다. 저 빨간 색깔 떠 있다, 애가 아. 미친, 뭐 핫플레이스. 야, 핫플레이스다 핫플레이스 저기 초반에 떨어져 나간 애들 다 저기서 떨어져 나간거네 저런데서 다 떨어져 나간다 보통은 지들끼리 싸우니까 싸우기 급급하거든 안다. 애들끼리 초반에 몰리면 서로 죽이기 바쁘던데 어 그래서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뒤져나가 별 쓸모없는 쓰레기들밖에 없다 난 언젠가 쓸모있을지 모르는 것밖에 못했겠다 <웃음> 나다어 어, 현실적으로 조금 더 도움되는 놈이다. 어 나도. 좋았다. 반창고다 바로. 흐흐. <웃음> 밴디지. <웃음> 반창고 있는데 진짜 쓸모 많다. 많이 쓰지 않고. 아 그러자 좀 별론데. 솔직히 5번 눌릴 일보다 9번 눌릴 일이 더 많다. 야 저기 뭐 이상한 탑 같은 거 있는데. 탑? 위에 동상 세워져 있고 아 저거 저거 난 어.. 그냥 사람이다 저기 가면 위험 말라나? 아마 딱히 좋은 선택은 아닐거다 가면 네, 저 지도에 표시된 저거 뭐야? 3,000 어. 미터 저거는 저 다른데 떨어진 아군이 쓰는 표시기아 아, 맞다 마크 찍은 거네 어 으어, 음, 이택책글 그림 많이 나오네. 야, 니네 쪽 가서 털게. 저긴 다 털었다. 어. 뚝배기. 뚝배기. 선진한 백터를 들고 있다. 샷건도 들고 있다. 어, 스코프다. 2배율이. 젠코프. 장 아이 배율은, 이 배율은 내가 좋아한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줄까? 그러면 고맙진 않 갖다 줄게. 난쓸일 없을 것같다 아니 난 8배율 쓸 거다. 미친. 있나? 없다 하지 언젠간 나오겠지 뭐. <웃음> 여기도 버스 있으면 좋겠다. 운전하는 버스. 거. 버스. 있긴 한데 운전이 안될 것 같다 어 운전 안된다 여기는 보스. 준법존신이 너무 철저한데 배그 보다 <웃음> 됐다 수직 손잡이를주었다 수식이 아니라 수직이다 어 수직 손잡이라 했는데 몰라 몰라 일단 오리진 10이 좋나? 오리진 12어 좋은 샷건이긴 하다 오, 괜찮다 샷건? 아니 잠깐만 나 샷건 개 좋아하는데 샷건이다 이거 무려 무려 샷건이다 플래시 하이더 <웃음> 일단 뭐있나 심지어 이거 연사력도 존나 중아네가 쓴거가 어 일단 8번 두개 주워놨다 아나 누구 있는줄 알았다 여기 참고로 오리진 12는 꽤나 괜찮은 샷건 지금, 지금. 약간 기분... 야 우리 좀 거리가 멀다 열심히 가야한다 갈래? 5분 남으면 가면 안되나? 아니 지금 가야한다 어차피 털거다 털었다 아 진짜. 어, 그래, 어 샷이... 그러니까 요 건물 요거 건물 옥상으로 아니다 저 건물 옥상 가자 저거 아닌가? 그냥 언덕으로 갈까? 언덕 갈래? 어, 뭐야? 언덕으로 가자 저 위에 언덕 가야한다 예 저거 뭐 찍은거야? 저 느낌표 뭐야? 응? 이 아, 이거? 네어 내가 찍은거야 저거 옥상 갈까? 아닌데 저거 갈까? <웃음> 높은 정장 높은데 찾으려니까 높은데 끝 내가 탄데 같은데 아니, 안 떨었을까? 여기 아, 우리는 짤짤이 털이야 하면서 계속 걸어야 돼. 니네 탄약은 좀 많이 있나? 탄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거야. 야, 여기 온나? 오케이. 자, 그리고 오케이. 저기, 표식 부분을 바라봐라. 어디, 어디? 아, 노란 거? 어. 여기 맞지 어, 어. 가자. 잠깐만. 페이스바. 아니, 이다. 이 e 누르면 알아서 어, 켜진다 어, 그 다음 거. W 누를까봐. <웃음> w 누르면 안 된다. A랑 D는 눌러도 괜찮지. 어 그건 양옆으로 방향 전환하는 거서. 니리콘드론 괜찮... 선택했지. 오. 음. 음. 어, 어, 그 나머지 다 나가 떨어졌는데. 어야 혹시 그거 필요하나 뭐? 손잡이 아 수직 손잡이 있다 나 그거 말고 더 끼우는 거 없나 몰라 나중에 한번 볼게 지금 택티컬 그래프 하나 나왔거든 아. 여기 앞에 털자 간단하게 어, 벌티커 그립 죽은 거 같은데 난 저기로 간다 닌 저기 털어라 오케이 나 이거 털라고내눈 앞에 있는 <웃음> 이놈. 찾았다, 요놈. 오, 오, 야, 야, 샷건 탔냐, 개 많다. 오, 아, 할렐루야. 있는, 미친. 오, 여기는, 난 샷건 버린다. 좋았어. 와, 제라, AK-15? 어, AK-15. 오, 미쳤네. 어, 네가쏜 거가? 어, 나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집 털었으니까, 문이 닫혀있네. 아, 거기 아직 안 털었다. 들어갑니다. 이제 갈 거다. <웃음> 야, 야, RPG 가질래. RPG 아니, 나 공간 없다, 지금. 아, 나 RPG 갖고 싶은데, 권총을 버리고 RPG를 가겠다, 는 응, 권총 아직도 들고 있어. 당연하지. 야, 이 밴드 몸으로 니 밴드 필요 없나, 내 응? 문이. 어니 네 먼저 먹어더라나 아, 지금 8번 2개 9번 20개 있는데 어그 정도면 괜찮다 가자 얼른 엄청 많은거지 야 8번이 예, 예. 근데 야이 앞에 도시 있다 얘가 응. 거기서 저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응. 달려라 그러니까 오케이 경계는 제대로 하면서 달려라 안 그럼 뒤진다 나 일부러 지금 총 놓고 있다 대신 휠을 잡고 있지 일단 달려라 오케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나.. 어.. 아, 보인다 어.. 저거 꼭대기 있다 얘가저 응. 꼭대기 저기 올라가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이 따라가고 있지 120초밖에 안 남았던다. 씨발. 114초. 여기 금방에서나 아마 이게 제일 높을 거야. 아, 여 풍차. 와이오랜만 어, 풍차. 품차. 풍차 꼭대기로 올라와. 어. 먹을만한 테미스 먹으면서 올라가면 된다. 어, 이거 먹, 이거 먹으라. 아. 아, 네가 없네. 없었네. 그게... 이 끼고... 아마... 올라온다. 얼른... F 눌러서 올라간 거지. 어... 아, 너무 헷갈린다. 올라간 다음에 바로 표시 보이는 대로... 지붕 타고 약간 올라온다. 여기... 근데 네, 여기 있다. 올라온다. 올라왔다. 자, 그리고 저표시을 보고 이랬어라. 날아가자 요어 그쯤 맞다 정확히는 187이다 절대로 W 누르지 마라 누르면 X 된다 <웃음> 누르면 100% 골로 간다 참고로 SMG하고 권총은 요거 탄 상태 음. 이거 마우스 어디 쳐다보느냐에 따라 가는 거리 달라지 나 아니 그건 아니다 그런건 딱히 없다 다행히. 야, 슬슬 도착한다. 한 번에 경계선까지 왔다, 얘가. 존나 편하지. 와, 대이다 <웃음> 물론, 물론, 날아가다 안 맞게 조심. <웃음> 오케이, 안 맞게. 어, 들어왔, 야, 달려라, 들어왔라. 이제. 이제 달려야 한다. 오케이. 표식으로 달려라. 오케이. 가면서 경계는 하고. 당연히 경계는 해야지. 이거, 이거 들고 있자. 아 근데 2배율도 없고 4배율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배 버려 줄게 나중에. 어. 우리 뒤쪽에서 뭐 소리 들린다. 존나 달려라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라. 우리 쏘는 거 아니면 달려라 그냥. 지대끼리 싸. 어, 많이 많이 살았네 아직까지. 27명. 음 비교적 많이 살았네. 아저 도시를 가로질러 가지고, 나 아니면 좀 높은 지점에서 또이 쓰고 날아가야 한다. <웃음> 높은 지역 갈래 그냥? 어디 있냐? 아 저기 있네. 아마 저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건물 잡은대. 으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이렇게 언덕 올라가고 있다 지금. 나도 올라가고 있다. 어나내 뒤에 있네. 총 들고 달려서 그런가? 어. 느린야나나총 빼고 달리고 있다 지금 입으로 그리고 손가락을 3번을 하고 있다 야 저기 앞에 저큰 큰 건물 있다 애가 어저 위에 동어 유리동 저기까지 가자 그래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아 씨바 잘못 눌렀다 어쩌호아충전되까지 오래 걸리는데 이거 그러니까 음, 그럼 여기서 존복 가자 별수 없다 전복가다가 2분정도면 다차겠지어그정도면 찬다 아마도 그러면 한 1분 30초 남을 았때 가자 어 아까 아... 여기서 템팜 좀 할게 어 나도 지금 안 그래도 그러고 있다 이 베로스코프 걸리면 어 아니네 홀로그래픽 야 오케이 에이... 8번 하나 더 주었다 어 축하한다 <웃음> 2배율 주웠나? 아니 찾고 있다 참 뒤져보면 한 개는 나오리라 음. 믿긴 하는데 아마 안 나올 것 같아 <웃음> 어또야 시트롤리 좋나 이거? 시트롤리가 뭔데? 몰라 샷건 여기 위에 있거든 어저 여기다 저격 하나 줬고 나 2배율 들고 있으니까 그거라도 써라일다나 샷건 쓸게 아야니 네 백터 쓸래? 백터? 어 풀파츠 거의 직전인데 쓸래? 어어 어, 그래 나 구구경도 주워놓을게 일단 어나 구구경 100발 넘게 있으니까 그냥 같이 가어야 야, 여기 구구경 개많다야 그냥 쓸게 그거네 어백 어... 있고 야 근데 이거 좋은 총이가 뭐가 m p x s d m p x s d 어. G36? M... MP, MPXXD? 잠깐만, 내가 그쪽으로 가볼게. 표식 눌러봐. 표식해봐, Q로. 아니, 그냥 그거 보고 Q만 한번 찍어봐봐. 아이템 향해서. 아, 아이템 향해서.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아이템을 향해서 점큐 Q를 찍어봐. 어, 아이템 향해서 찍었다. <웃음> 거기 맞다. 오는 건데. 이거? 어. 아, 이거 말고 그냥 백터 써라. 근접에서 쓸 거면 저기 에터가벌 나빠. 일단 다 주워 놓을게. 어. 아, 어, 칠탄 버릴까? 칠탄 저격까지 나왔네. 칠탄 나도 버리려고. 아, 근데 이런 더블 저격이라서 안 돼. <웃음> 더블 저격은 좀 곤란한데. 미켜. m k 야, 60초 나왔다는데. 아 이거 꼭대기 올라가야 하는데 떨어져버려 올라가자 이제 올라가자 어디고? 여기 사다리 타라 이거 사다리 한방에 날아갈 수 있는데 날아가다 뒤질 확률 좀 있거든 개인 어 개인 운빨에 달렸다 이거 오늘 가다가 사느냐 죽느냐 운빨이다 야, 겹치면 안 된다. 겹치면 안 된다. 떨어진다. 따라온다. 우 와, 씨발. 찍은 대로 날아갈까, 여기서. 어, 지금. 지금 날아가라한 번에 저기까지 간다, 이건. 장담하는데. 대신에 가다가 좀 아플 거다. 어 괜찮다. 팔이 세 개나 있다. <웃음> 야, 저 왼쪽에 보면은 우리처럼 날아다니는 놈들 아 어, 진짜? 안보... 어... 안된다, 어차피 안보인다, 지금 안기 때문에 어... 야, 슬슬 걔는 고도 낮춰라 W 누르면 되나? 어, 그러면 고도 낮아진다 어, 노란색 어왔으니까 고도 낮출게 고도 안 낮추면 쳐맞아서 뒤진다 안낮추 언폐물에 숨고 힐해라 집안에 들어갈게 그냥. 어디서 차 소리가 들리니? 어, 야, 어차피 체력 86이나 86, 있네. 사람이다. 어, 나 들었다, 들었다. 아, 이, 이번엔 쓰자. 사람 보이나 사람 찾으려고 지금 근처까지 오긴 했는데 안보아 그거 필요하나 혹시 아 이탄 여기다 버려줄게 나 있는데 와봐 야 조심해서 와라 이 사람 있다 이건물 들린다 디디디 문 조심 아 니가 쏜거네 야, 뭐야 뭐야 야니 어디가냐 그러니까 아또 F 눌러 나 e, e F 눌러야 되는데 E 눌렀다 아이고 지금 쓸릴이 없으니까 컷 나 있어야 사람 도울 수 있다. 돈다, 돈다 깨졌다. 유리 깨졌다. 아이씨, 밖에 있나? 안에 있거든. 아. 아, 아, 아, 제, 아, 제라, 아, 샷건. <웃음> 은그 거리에서 안맞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아, 이럴땐 차라리 백터나 MP5 같은 백... SMG가 백... 훨씬 낫거든 어. 시야건 진짜 아니, 눈 앞에서 쏘는 거 아니면 한 방에 원. 그러니까 그럼 답이 없거든 못 맞추면. 답이 없. 그러니까 그냥 SMG.